Yeah yeah yeah yeah yeah yeah. 또 쫓기고 쫓겨 언젠가는 지쳐 쓰러져 잡혀 먹힐 거야. 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모여 같이 게임이나 하자 그래. 병기가 많든 바빠지는 하루가 점점 지쳐간 내가 보이는 듯해 또 숙제에 수행해 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잊어버려 학교에 8시간 학원에서 4시간 끝나고 보면 새벽 2시 반아아아 그래 내가 공부하는 분야는 막 그래 친구들은 맨날 학원했냐 그래서 나도 때론 학원에서 공부용 말로 설명 못해. 다 벗겨진 헤드셋 가죽가 잉크 다른 볼펜 마저 회전 몸만 저런 돌아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. 또 쫓기고 쫓겨 언젠가는 지쳐 쓰러져 잡혀 먹힐 거야. 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모여. 안했다가하루한공원본 시간이 계속 주어 쫓겨 주말은 없어 저녁 하루간 스터디 카페 모두 소주 에너지 친구들 사이 난 메딕 어딜 러질 책상 위가 너네맘 같아도 이단방하기오달라도나그 시간 쓰기 위해 또 리스트릭션 거짓 한곳 없애쓰유 Always say that baby 에이, 결국 빌로켓비 아직 기억 형조언 거짓 한곳 없애쓰유 Always say that baby 결국 빌로케 하 이젠 추억 간직해 또또 쫓기고 쫓겨 언젠가는 지쳐 쓰러져 잡혀 먹힐 거야 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모여 같이 게임 So pass you Always say that baby 에이, 결국 빌로켓 및 아직 기억형 조언 거짓한 거 So pass you Always say that baby 에이, 결국 빌로켓 하 이젠 추억 간직해 또또 쫓기고 쫓겨 언젠가는 지쳐 쓰러져 잡혀 먹힐 거야 아 이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모여 같이 게임이나 하자 그래 예예 yeah, yeah. 또 달리고 달려 어젠간 끝에 닿아서 꼭 성공할 거야 아, 이런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삶의 끝을 보곤 죽겠지